지금 He believed death하면 that death부터 절이 나와야 되는데 인타임 네. 그, 그거 그 어쨌든 절 아니니까 넘어가고 맞아요. and with부터 change까지도 네. 여기서 아니고 어쨌든 네. 이건 절 아니고 그래가지고 네. 이게 주어가 네. 돼야 되는데 잘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오케이. 그래도 오케이. 잡혔어. 자, 그럼 30분 갈게요. 기억은 어떠한 음. 뭐 머리 부분에서 그 형성된다. 만약에 네가 특정한 감각 경험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음. 그것은 네가 그 순간 너한테 그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너의 머릿속에 있는 감각, 투입, 인풋이, 네? 그, 그, 단기간 메모리에 쌓인다. 시, 일시적으로. 네, 일시적인지는 없는데, by, 네. 너가 그 집중하고 있지 않게 배울 수 있냐? 네. 또는 지루하고, 니가 완전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음. 그렇, 그렇다. 음. 근데 효율적이진 않다. Because stage interference. 음. 이, 이것, 이 상태들은, 그때 여기 위에서 말한 안 좋은 음. 골드한 상태들은, 맞지? 메모리 고착 과정에서, 인터페이런스, 음. 그, 음. 개입, 그러니까 장애물 같은 거를 만들어낸다. 그렇죠. 메모리 고착화 과정은 네. 종종 생긴다. 고 했는데 이러한 해마에서 그러니까 네. 장기가 생기려면 안정한 안정한 안정하다. 네. 메모리들이 이 시점에서 길, 아, 길을 길을 잃기는 쉽다. 바이핑. 네. 또 다른 또 다른 그러니까 네. 위에서 말한 그 장애물들에 집중하게 되면서 네. 우리는 모두 경험한 경험 적이 있다. 그 네. 디스트랙션 주의를 흩트리는 것들업그 어, 음. 주의를 흩트리는 것들이 네.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네.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예, 예를 들어서 매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워한다. 뭐 책을 읽거나 책에 집중하는 곳에서 음. 시끄러운 곳에서 네, 반대로 음. 만약에 그 경험이 경험이 너한테 중요하다면 그 것은 스트롱 이모션과 남의 생존적인 가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롱텀 메모리로 바뀔 음. 가능성이 있다. 아, 이러한 상식을 벗어나는 것들이 또한 저널리스트들이 지불하는 선물이었다. 시초리가 글수록 뭐 좋고 뭐 이럴수록 네. 좋다. 근데 이런 것들 하면서 이 저널리스트들이 윤리에 대해서 있게 했다. 그니까지켜야할 것을 지키지 않게 됐다. 그 다음에 원천, 자원을 숨기면서 다시 말해서 그 저널리스트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결합된 결과이다. 마켓플레이스의 변화에 의한 결과이다. 방법이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이것이 위협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위협이다. 이 위에서 이거 이러한 개인들은 우리 사회 환경 정치적인 영향의 산물이다.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캐리어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 만약에 그들의 캐리어가 다른 세팅이 되어 있다. 그래서 문화의 중요한 기간은 어떠한 시대였다. 그헤르드 토리 성장해 왔다. 그것 중산층의 부에 의해서. 그렇죠. 중산층의 부 그리고 문학과 예술이 창의적인 작품들은. 그 귀족 자제들이 아니라 그 중산층의 딸로부터 아들 딸 자존 자신으로부터 번염했고